날천 높을고 높을 날일 달월 월명 밝을 밝을명 땅지 땅지 두터울후 두터 풀초 풀초 나무목 나무목 날생 날생 자 이번엔 두자씩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천 높을꼬 하늘천 높을꼬 높을꼬 날일 높을꼬 날일 날일달월 날일달월 8월 8글명 8월 글명글명 땅지 글명 땅지, 땅지 땅지 두털 후 땅지 후후 풀초 후 풀초 풀초, 풀초 풀초 나무목 풀초 나무목 나무목 날생 나무목 날생 자 이번엔 이렇게 읽어 보세요. 천고 월명 이후 천고 월명 이후 지후 초목생이라. 지후 초목생이라. 자, 이번엔 성독으로 읽어 볼까요? 천고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. <웃음> 천고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 렇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이럴명이요 지후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초라는 책이 사실은 체계가 정확하게 들어있지는 않은 체계예요 내용적인 체계가 확실하게 들어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동양에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가르치는 이 기본 구조를 대체로 이제 세계에서부터 얘기를 시키고 큰 세계 구조서도 얘기 시키기 때문에 이제 천지를 이제 짝으로 하는 겁니다. 마치 천자문의 천지와 천지 현황과 비슷하게 그런 고도에서 하늘과 땅이두 가지를 공간의 기본 고도니까 말의 기본 고도로 짝으로 읽힌 거죠요 <웃음> 어, 하늘이 높아하는 표현도 어,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른 글에서 나온 표현하고는 많이 좀 다른 표현이죠. 천자문에서는 색깔을 표현해서 천연지왕 이걸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늘이 인간이 있는 자리에서 높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글을 푼 것이고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월이 물론 이제 일월성 이게 이제 삼광이니까 세빛이니까그 중에 주로 해와 달이 두를 대표해서 이 해와 달이 환하게 밝고 이 하늘을 밝혀주는 것이 세상을 밝혀주는 걸 그걸 표현한 개념입니다. 지후초목세앵은 이제 땅을 표현하는 것인데. 이 앞에 고자, 후자 이것은 사실은 이건 중형에서 올려온 거죠. 중형에서 천지를 고우라고 표현한 그 표현을 따온 것이고 땅이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는 후자 말고도 광자가 있는데 넓어서 다양한 그 식물들이 거기서 생장을 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의미지만 은 그런 거 어, 의미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두텁다는 것은 생명을 끊임없이 상추하는 그런 생명력의 그런 두터움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. 그래서 앞에 1월과 짝으로 여기서 초목을 했는데 사실은 어, 적절한 짝의 대응인지는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이 식물들이 대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. 하는 것. 이걸 표현한 구절입니다. 지후 초목생이라. 자 한자를 읽어봅시다 한자씩 따라 읽어보세요 하늘천 하늘천 높을고 높을고 날일 날일 달월 달월 밝을명 밝을명 땅지 땅지 두털후 두털후 풀초 풀초 나무목 나무목 날생 날생 자 이번엔 두 자씩 한번 읽어볼까요? 하늘 천 높을고 하늘 천 높을고 높을고 나릴 높고 나릴 나릴 달월 나릴 달월 8월 8글명 8월 8글명 8글명 땅지 8글명 땅지 땅지 투터울 후 땅지 두터울후두터울후 후 풀초 투터후 풀초 풀초 나무목 풀초 나무목 나무목 날생 음. 나무목 날생 자 이번엔 이렇게 읽어 보세요. 천고 1월명 이호 천고 1월명 이호 지후 초목생이라 지후 초목생이라 자 이번엔 성독으로 읽어 볼까요? 전고 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